봉건이의 운동 계실 오늘은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스쿼트 스쿼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뭐 다양한 얘기도 많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엉덩이가 말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수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아픈 분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쫓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작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그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풀썩 앉으라고 해요.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앉으면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발이 다 붙은 상태 이렇게 앉으면은 무조건 스쿼트 자세를 다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등꿈치가 좀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스쿼트 동작을 할때 대퇴 이두나 둥근이나 뭐 어느 뭐 쪽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동작이 이제 안될수 있는 어,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하지 말고 이런 스트레칭, 마사지,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유연성 확보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를 하기 전에 맨몸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가장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스쿼트를 할때딱이 자세가 나오면은 여기서 보통 앉아요. 스쿼트를 해요. 완전 초보자들은 가장 인지가 잘 되고 많이 쓰는 관절인 무릎부터 이렇게 무릎부터 이렇게 앉게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게 돼요. 그러면은 부하가 이 무릎 쪽에 좀 많이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효과적인 운동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게 어떤 거냐? 이쪽 고관절을 써서 허벅지 위에를 좀 많이 둥근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양도 이뻐지는데, 이 무릎을 쓰게 되면 이쪽, 아래쪽이 많이 발달되거나, 무릎에 데미지가 많이 갈수 있어요.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 무릎이 아닌, 처음에 우리가 데드리프트 같이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느낌의, 어, 이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거 스쿼트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엉덩이까지 다 여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무게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허리가 아프니까는 여기서 이 허리가 안 아프게 이렇게 무릎을 보상작용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 쪽에, 공이, 공이 이 밑으로 허벅지 쪽에 딱 걸릴 때 여기가 부하점이 가장 많이 보여요. 어.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체가 흐지면서 무릎이 아프겠죠? 그러면 다시 무릎이 아프면 다시 엉덩이를 뺏는 느낌에서 다시 찾으면 허벅지자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보상작용으로 하면서 허벅지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근 이렇게 끊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쭉 그대로 앉는 거죠 그러면 상체도 당연히 약간 숙여지겠죠 상체를 안 숙이려고 이렇게 해다 버리면은 무 쪽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져야 허벅지에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앞발 앞꿈치만큼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많이 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안 좋고 대퇴골 요즘에 이제 대퇴골이 다 많이 길어졌잖아요 다리 길이도 대퇴골이 길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편하게 앉으면 나가요 근데 그거를안 나가려고 한다 보면은 이렇게 상체가 숙여져서 허리가 아프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안주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앉다 보면 저도 약간 나가게 돼요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만안 나가면 되지 살짝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어, 신경 써서 운동하시고 또 체크해 주시고 오늘은 맨몸을 해도 힘드네 <웃음> 제가 사실 그저께 하체 운동을 했는데 아리베기 상태가 지금 자 그리고 또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중량을 든다가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왜 그런다? 아 허리, 허리가 왜아프까 간단하죠? 허리에 무게가 들어갔으니까 허리가 아픈 거죠. 각도가 안 맞아서 무게가 잘못된 각도로 허리에 들어간 거죠. 허벅지에 들어간 것들이. 이 전에 설명한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게를 들었다고 했을 때이 상태로 쭉 내려가는 거 내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근데 힘이, 힘이 아니고 이렇게 일어섰을 때, 일어섰을 때 이렇게 다리를 펴지는데 상체가 안 일어서시는 분이에요. 너무. 그건 당연히 이제 얘는 들어왔데 얘가 안가서보상적용이안 돼서 사실. 그럼 이때 이제 허리가 많이 걸려요. 또 무거운 무게가 되면.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원 위치로 상체와 같이 보상대명이 상체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이어트면 무릎이 많이 들어가면 상체도 많이 서어야 되고 얘가 조금 덜쓰면덜 덜 펴지면 상체도 덜 밀어서야 되고. 그거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보상대명으로 가는. 그리고 이렇게 앉았다가 이러서면서 가동 범위가 이렇게 일어으면서 사람이 있고, 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큼. 짧게, 짧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무슨 차일까요? 대답 없는. <웃음> 대답 없는 그대들, 당연히. <웃음> 어, 이거는 어, 이제 전체 근육에 따라서, 가동 범위에 따라서, 이 허벅지를, 어, 근육을 위쪽을 더 발달시키게 할 거냐. 이 아래쪽을 발달시킬 거냐 해서 이제 또 모양이 정해지는 건데, 가동범리가 이렇게 아래서 아니면 무릎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스타일로 스쿼트를 한다 보면은 이쪽 무릎 위쪽에 외측각은, 외측각은 아래쪽이 많이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써서 내려가는, 가동범위가 이렇게 측면까지 내려가는, 이렇게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서 계속 내리는 걸 신경써서 이렇게 하는 이 정도의 가동 범위가 되면 이 허벅지 이쪽하고 엉덩이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기존의 선수들이랑 프로들을 할때 영상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롤리콜맨 같이 밑에서 이렇게 스쿼트를 많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이 외측 관근하고 허벅지 이쪽 엉덩이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 많이 안, 안 끝까지 일어서면서 관절을 이렇게 다 피시는 분이어요이렇 피시는 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다 피시는 분 최고 중량을 무릎으로 외측감로 가시는 분들은 이쪽이 많이 달달되어있습니 무릎의 데미지도좀 쌓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근육을 움직이는 스타일이니까 는다 무릎을 펴지는 않아요. 그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될 근육 길이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의 운동 가동 범위를 보여드릴게요. 운동 가동 범위. 처음에 이 상태에서 또 허리를 딱 꼿꼿이 피고 이 상태에서 쭉 드시는 게 허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앞발을 너무 벌릴 필요는 없고 1 2자에서 약간만 벌리는 정도 어깨 넓이 정도에서 편하게 둥근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쓰면서 앉을 거예요 가던 범위에서 제가 둥근을 쓰고 안 쓰고의 또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조금 일부러 둥근까지 써서 단축되는 걸 조금 더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덜 올라가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더일어을는 것까지 그러면 위쪽만 갈 거냐 엉덩이까지 들어갈 거냐 그걸 한번 유연히 읽보세요 그러면 전화가 진동이라 진동이 울네요 자, 처음에는 엉덩이를 다 피지 않고 이쪽 허벅지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어, 허벅지 아래까지도 마지막에 단축이네요 영상에 이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다일어서고덜일어서고 맞고 안 맞고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고 둥근과 대퇴사대 중에 둥근의 비율을 얼마만큼 많이 쓸 거냐 대퇴를 많이 쓸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 여자 스쿼트라 하는 건 다르겠죠 여자 스쿼트 하는 거는 각도가 틀립니다 이건 다음번에 지금은 제가 한 거는 바디빌딩 시 허벅지를 두껍게 하는 어, 스쿼트 방법이고 스트렝스 역도 이렇게 해서 하는 스쿼트 방법은 틀리죠 그거는 어,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스 스쿼트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저도 설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스쿼트 보디빌딩식 스쿼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위쪽 그 다음에 바깥쪽그 다음에 힙 이렇게 두꺼워지는 스쿼트를 분명 하실 수 있으니까는 맨몸이든 무게를 들던 어,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멋진 허벅지를, 말벅지를, 꿀벅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엔 2탄! 2탄 스쿼트도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스쿼트를 알려준 풍원이었습니다